미끄럽지, 아치야. 눈대 미끄럽지. <목소리> 야, 너왜 이렇게 오늘따라 뛰어하지야? 아, 토끼 같이 먹기는 울따라 뒤에 누나 있다. <웃음> 하치가 굴러가면 누나가 따라가. 아직 다 발이 안 시리니까 막뛰어다니는구나 같이야. 같이 가야지, 혼자 가지 말고 야, 뒤에 나 있다고 누나 있는데, 뒤에 가고 싶은데 가봐. 가고 싶은데 어딘데? 가고 싶은데 가봐. 너희 길 건너고 싶구나, 지금. 생각이 없구만 응? 같이 집에 가야지 이제 안 추워? 눈물난다 너 아이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제